하나님의 심판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과 하나가 더 붙은다면 어떤 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웃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든지 실패하든지 또 회복이 되든지 안되든지 내가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사명을 감당하든지 감당하지 못하든지 예.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같이 해보세요. 영적 전쟁. 할렐루야. 근데이 구약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 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거나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야 돼요 힘을 공급하셔서 당사자인 우리가 깊이 좀 깨닫고, 또 느끼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면, 내가 적응, 부적응자가 되는 거거든요. 부적응자. 그리고 내가 실패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주신다 그러는데도 내가 물을 그 능력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내가 완전히 실패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을 받으리라. 그 성경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야 안그래요 여러분 음식물을 먹으면 내 위장에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먹어도 먹어도 배를 부르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면 먹는 사람이 음식을 잘못 선택해서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서 믿음이 잘 자라고 쑥쑥 자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알곡이 되고 사명자가 된다면 감사한데 그렇게 말씀을 잘 연구하고 기도하고 사명자로 된줄 알았는데 1년 2년 3년 4년쯤 지나가니까 내가 속았어 사이비한테 속은 거야 결국에는 뭐예요 이만희한테 속고 안상홍 증인한테 속고 여호와 증인한테 속고 그것뿐만이 통일교에서 속고 전도관에서 속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막 했는데 결국엔 능력을 받아서 움직이고 움직이고 역사가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능력받게 한장인이니 사람을 통해서 어떤 통로가 만들어졌어 그 통로에 우리가 있어서 그 통로대로 따라갔는알고 보니까 나중에 목사가 교주가 되고 통로가 되는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하고 삐딱하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게 목회자든, 원사자든, 기도원 원장이든, 이만이든 기성교의 최종이든, 선지자든, 예언자든다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이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라고요. 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제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말씀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활 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선지자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들에게 임하시는 뭔가가 있었어요 누가 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니까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된다 그때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수단이 됐어요. 통로가 되었어요. 그 시대에 맞게. 지금은 성령 시대다. 뭐 시대를 굳이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 이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적인 그 기능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셨어 다 수용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 이것을 정할 수 있는데 율법 가지고는 죄전 인간을 어떻게 회복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온팍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너죄 지었지. 율법을 볼때 너는 비둘기 바처럼 너는 소잡어 너는 양을 잡아야 돼. 너는 양을 잡아서 죽여야 네 죄가 용서가 된다. 죄사장이 어, 딱 보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짐승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짐승이 끌려와 가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워 짐승에게 애매한 짐승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실제 살인자가 나중에 몇십년 뒤에 잡혔는데 경찰이 애매한 사람을 20년 동안 20년이냐 몇십 년이냐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문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고문받다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 그집 식구들이 다저집 아들이 살인자래 화생, 화성 연쇄 살인범이래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 하소연할 길이 없는데 몇십년 지나고 나서 진짜 살인범이 잡혀서 술술술술 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반 장애를 입어 가지고 이걸 어디에 보상을 할 거예요 장애를 입으면서 돈을 받는 게 나아요 장애를 안 입으면서 건강하게 사회생활 하는 것이 나아요 사회생활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온빵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씌우면서 어떻게 해 거짓말 하면서 죄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속에서는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완전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푸셔버리고 죄를 깨버리는 그런 사역이 오는데 그 사역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 직접 죄를 지어서 너는 이런 죄에서 너는 회개해야 돼 예. 구역에서는 그랬다면 예수님은 죄의 성격부터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직접 죽여야 죄인이지만 네 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는 살인자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자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나는 가늠한 자다. 그러니까 복음 시대에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음으로 굉장히 자유한 시대인데 실제 내용은 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실제 내막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근데 복음은 누구든지 쉽게 구원을 받던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막에는 구원의 또 다른 이면에는 날마다 십자가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계속 자기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좁은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내일은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요 그지께까지 넓은 길로 갔다가 오늘 초절하게 회개해서 좁은 길로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베일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베일이 가려진 구원의 역사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매일매일 열매, 행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더 무섭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 이제는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데, 영으로 살아야만 주님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오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믿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 내 영혼이 깊이,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육체의 의지도 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사람과 열,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성숙도와 그 사람에게 이만한 하나님의 영이 강도가 어떠한 분량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쓰임 받는 쓰임새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릇이 죽잖아 잘 삐지잖아 계속 시비 걸어봐 못 견뎌요 못 견뎌 자기 본능적인 뭔가가 나와요 어제못 겠어 어제못 겠어 다, 다, 다 때려쳐 교회 안나버리고 시험 들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실 일에 대해서 시사해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세요 예. 한편으로는 일을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 에.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과 계시령에 임해서 그 다음 다음에 오랜 후의 시대를 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 뭔가 매여 있는데 이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요엘 선자도 미래를 봤어요. 하, 앞으로 어떤 날이 온다. 그 어떤 날이 분명히 온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어떤 시대가 온다 그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될지 나의 날이 될지 다음 시대가 될지는 모른다 이만히 그 인간이 자기 대에 14만4천명을 모아서 14만4천명이 구원받는다고 뻥치고 헛소리하고 미쳤어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이 무서워서 여기 가서 몰래 가서 디스크 수술도 받고 저희 가서 무슨 이긴 자가 디스크 수술에 벌벌벌 떨고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 사람들 거기에서 안 나올 사람들 많아요 왜? 세뇌가 됐거든 세뇌가 되고 또 다른 이긴 자가 또 나올 거야 또 그게 돈과 관련해서 이권이 이권단체로 전락할 거예요 앞으로 옛날에, 1990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막, 난리 지랄 법석을 떨었잖아요 옛날에. 고, 공영방송국에서 와가지고, KBS, MBC, 뭐가 막다 촬영해서 막, 출가된다고 막, 실온 입고, 가운 입고, 어린애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학교도 안 가고, 에이, 기도하고, 동생이도 하고, 방언하고, 무슨 방언을 그따위래 심지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안해떨 정도로 나도 약간 좀 거시겠어요 올 것이야 말 것이야 왜냐면 서울시내 교회들이요 불안한 사람들을목사님들참 많아서 밤 12시 어디로 가냐 전부 다그 이장님씨가 아는 그 뭐야 그 담이 성교로다 갔어요 밤 10시 되면 다왜 재림 재림 받을래 재림말 주님을 맞이하려면 그걸로 가야 되거든 파. 그때 나는 재림말 주님 맞으려고 나는 어디 간지 아세요? 나는 삼각산 갔어요 삼각산 산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비유풀이하고 성에 마부자고 그런 뜻이 산에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목사님이십니까? 그런다. 주님은 10월 28일 밤 12시 오십니다 아주 신령하게 거룩하게 심판자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았는데 계시를 한번두번 번 받아보고 받아보고 받아보고 또 받아보면 이제 귀신들이 다 팔짱 끼고 보잖아요. 야, 얘 봐라. 믿기 던지니까 금방 문에. 야, 이번엔 늦가 가봐. 예수님 모습으로 분장해서 가. 목소리 떨면서가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천년, 이천년 그 너머의 시대까지 영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영이 열어질 수 밖에 없어요 네. 처음부터 굳지 손지자는 아닌데 점점점점 개시의 개시의 은사 영안 열어지는 은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개시를 열어주실 때 개시를 받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그 말씀을 갖춰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뻥을 튀기게 되고 거짓말로 바뀌고 순간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가장 청통하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게 가장 맞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교만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 자 여러분 에스겔스 28장에 보면 마귀가 자기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분위 내에서 온갖 보소로 다 지장을 했어요 다 지장을 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지 하나님의 임지 능력이 그 마귀를 통해서 나타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벽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막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할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떤 지위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을 부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장차관이 되니까 국무총리가 되니까 정권을 잡으니까 나도 모르게 오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자꾸 하면 할수록 나도 해볼 수 있겠네.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게 되고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오르려고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싹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시대가 분명히 온다 요일 선지자는 그것을 봤어요 자 요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아주 아주 심오한 어떤 책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몇 가지, 몇 가지. 황충이, 메뚜기, 일장이 보면 쭉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아, 저, 요엘서, 요엘서 1장, 1절에서부터, 1장 4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라 니 재앙이 일어나는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뭐냐면. 메뚜기같이 생긴 생물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연이어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들이 황충이, 팥종이, 메뚜기, 느, 황충이, 네 가지 메뚜기 종류가 싹 하면서 다 칼가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강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강한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막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어느 시대에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시대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을 뺏어는이 황충의 재앙 전쟁의 장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심판도 어떤 시대에 적용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도 어떤 시대에 적용을 하고요 믿습니까? 심판이 어떤 종류로 올때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가 책임지느냐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되고 당시에 선지자들이 책임져야 되고 지도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그래서 생겨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일 선지자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데 먼 훗날이 될지 지금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요일 시대는 아니야. 그런데 요일 시대에 요일 선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남종과 효종에게 모든 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물 붙듯이 기름 붙듯이 한 그때가 온다. 그 시대가 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고 자기 자신 넘머리가 어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 가고 있어요. 재앙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지 심판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지 천재 지변 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다가올 그 시대. 엄청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그 시대에 요일선자는 그 실체에 접근하고 실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자 신천지 집단이 14만 4천명이 모여지는 그 시대에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현혹이 돼가지고 14만 4천명이 아니라 지금 막 열받으니까 막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져있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꽝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긴 자가 커녕 실패자가 돼 가지고 지금 몰래 숨고 도망치듯이 살고 있고 음란한,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있고 자기도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이제 80대, 90대 노인이 다 가고 있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긴 자가 되냐고요 자 마지막 시대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시대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특권으로 인해서 심오한 책임과 심오한 사명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들어 왔어요 왜 남들이 겪는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말로만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있을지어다 성령의 불 외치는 그런 불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외칠 때그 불이 떨어질 수도 없고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애미 먹이 갈 수도 있어요 불특정 어떤 다수나 어떤 사람에게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불의 능력이 충만하고 넘치게 되고 기름 부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일대일로 불사역을 전시킬수 있고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책임이 크겠어요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고 책임도 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주님이영이 지어로 지고 개시로 예언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그럴, 그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수많은 선지자나 수많은 왕들의 시대에 없던 그런 능력들이 우리 시대는 오픈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승리할 신부들과 신부들과 그 신부가 준비될 때그 신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적용시킬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반대로 들도 차고 남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소명과 사명이 새로워지고 천심히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가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에게 걸렸어요 집이고 뭐고다 탈취당하고 다 뺏기고 가정도 깨지고 막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핫소는 못하라고. 왜? 선택은 자기가 했으니까. 미혹이 됐었든 어찌든 간에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미혹의 시대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망의 속에서 희망이 넘칠, 넘실거리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일신 적이 하세요 소문과 기근과 재난과 가짜와 사이비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세상의 상황이 이제 이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미혹시대 전염병 시대 이제 또 다른 기근이나 재난이 계속 오고 겨울이 돼서 눈도 별로 안 내리고 응? 앞으로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또 일어나고 어제까지만 해도 거들먹거리고 우리 한국은 K-POP이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하고 한국 음식들이 세계적이다 거들먹거리고 나도 그랬지만 그런데 그 한국이 동네북이 돼버린다 위치가 뒤바뀌어 버려요. 한국에 너도 나도 오기 원하고 외국에서 한국에 오를 원하는데 한국 문화가 최고인 일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걸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풀어버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격리시켰나? 뭐 한국에서 오면 무조건 격리시켜. 줄리왕 어디있나, 줄리왕? 아니, 오늘 간다 그랬는데? 수요일 날이 왠지데이잖아, 왠지데이. 저간 이유가 뭔지 3월달에 원래 가기로 했는데 대만에서 한국에 있다가 대만 오면 두주 동안 격리시킨대1 그러니까 0살 동안 격리시키고 생각을 해서 교수니까 대학 교수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해야 되는데 기간을 보자면 3월 며칠 날 가려고 그러면은 딱 좋은데 두주 동안 격리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주가 지나야 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거든 그러고 그러니까 미리 간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비롯해서 그 어떤 나라도 자신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고 위치가 뒤바뀝니다 다 뒤바뀌어 버려요 자 지금 우리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 구약의 수많은 왕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 성령의 능력이시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교만하고 아니라고 방치하니까 뒤바뀌어버린거다. 그래서, 그래도, 구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맡은지 간에 맡은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맡은 자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이후 불문하고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나 이것,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축복을, 어, 어,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세요 네.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기 전에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 권신했으니 내네 아버지 집에 와서 봐라 이거지 네. 주님 나라에 가면 다 보상해 줍니다 그동안에 억울하고 분하고 누명 쓰고 속상하고 괴롭고 누가 씹든 욕하든 피막 속상하든 별의별 모든 수역도큰 그 나라에 가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할렐루야. 그래서,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분해도 참고 견뎌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 그런 능력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기름 부음도 있고, 개인적인 기름 부음도 있고, 여기 오면 한꺼번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쥐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다고 하사오니 하나님 구원 얻을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